기다려오! 안녕 가, 안녕히 가! 이거 너무 했어? 네! 컴백한다, 한 잔다. 형, 형꺼 해야지, 이제. 너안 해? 아니, 한죠 같이. 했다면서? 전제 거. 이제 우리 거. 와, 이석이 또라이야! 너는 크로스피 색깔이 굉장히 강한 친구구좀 잡종이죠, 잡종. 아, 난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에? 음. 선물도 안 하는! 까루 이 새끼는 나랑 얼마나 오래 지냈는데 이게 선물 받은 거 없었어요. 너는 경험이 있어? 네, 그렇죠 경험이 있죠. 병풍을 샀던 경험이 있어요. <웃음> 또뭐 자료하면 여기 나오나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그냥 내추럴 대회만 나가보자. 이런 마인드로 바죠 왜냐면 그때는 좀 약간 어렸으니까 좀 패기가 있었거든요. 몇번 나갔어? 세 번. 저는 좀 직위하고 비슷한데 직위는 근데 이제 약간.. 직위 뭐 없어? 사람들을 모르는 뭐 그런 추악하면 비밀 뭐 이런 거 없어 아니 걔는 근데 그, 그런 게 없어요 아, 아니 그래, 그건 그렇긴 하더라고 그래 보이잖아요 그냥 그냥 그래 요 근데 그냥 싸가지가 좀더 없다 <웃음> 이 새끼가 나보다 한살 어린데 이 새끼는 그냥 뭐 반말을 하고 찍찍하면서 <웃음> 야너이 새끼야 까로 너 팔, 팔꿈치 잡지 말고 진짜 어 이게 어깨 이건 막그 자결통 알지? 안쳐 아. <웃음> 어. 그래서 그거. 우리가 표현할 때, 연옥이라고표현하거든요 연옥? 연옥. o n o k But you wouldn't do much, I k n 놓고 그냥 막. 연옥 i 뭐야? <웃음> 야, 귀칼 봤어? 봤죠. a What's up? w h a 뻔했잖아. 보 h a t s up? What's up? w h a t 다 up? w h a t 서 up? What's up? w h a 무건 열차 아, 아, 뭐, 뭐, 뭐 뭐, 뭐, 뭐 보셨어요? 페즈루. 난, 난 일기 무건 일기 다 봤지. 팔 너비 그냥 어깨 너비 정도로 쓰시는 상태에서 살짝 상체를 뒤로 찍혀주세요. 왜냐면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상체 너무 세우고 앞에 보고 있으면 승모 많이 쓰거나. 아, 그래서 살짝 위에 보고 그 상태 그 상태에서 그냥 팔을 펴시고 얘를 아까 처럼 그냥 스윙만 해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게 하고 다시게 하고 그 다음에 푸쉬업 열. 그게 한 세트. <웃음> I'll start the car. We can take my l a m b o u i put on a tight c h yeah, a You sure you can h a n d a stop. a n c o p can't stop. o o o can't s focus... no t 뭐가 <웃음> 저 <웃음> 이거 지지물 <지집을> 해야겠는데 아이 <웃음> <와, 이게 죽었네. 웃음> 와 huh 오케이. 이거 몇 세트 하죠 오늘 이 세트 뒤에 한번 보실래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하게 됐냐면은 이 하게 된 이유가 리샤우준이라고 그 역도 그렇지. 메달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역도 지, 역도 하는 곳에서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류샤오즈 레이즈라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그, 드는 게 있어요. 플레이트를 들고. 걔가 하는 게 있어요. 걔만의 그 레이즈가 따로 있는데. 알죠, 알죠. 어, 그게, 왜 저, 왜 저걸 섞어서 할까,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박스에 있길래, 어, 이거 한번 들고 해보자, 그러고 해봤는데, 음. 와. 형이 지금 처음 느낀 그 느낌을 느낀 거예요. 아 확실히 운동은. 어, 저, 왜냐면, 이거 사람들이 보면, 이게 존나 웃기거든요. 막 계속, 막, 막 이러고 있으니까. 就停的到啊 어, 그나마 닌셋 중에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지기가 가장 좀 그거였고 평범하게 운동한 느낌이었고 몸이 이쁜데 너랑 그 뭐야 GPT가 하는 방식은 달라도 운동량이 진짜 많아. 음. 그렇지? 거기는 응. 그냥 무게로 다 때려, 때, 무게로 한 30세트 하는 사람이고. 진짜 로봇이야. 어, 얘는 진짜 몇천 개 하는 애고. 여기 한 여기 한 게, 여기 한 게, 여기 여기 한 게, 여기 여기 보이네. 우와. 아, 미쳤어. 우와. 좋다. 이거 있냐이 응? 이거 있 있어? 갖고 있어? 뭐거있있 응.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응. 응. 응. 헬스장인데 세라밴드가 있을걸요아어세라있드는이런느낌이안나세이밴드센거있잖아요 검은 색거 있어? 거거 있어? 이거 거이 아 저는 정말. 아. 저는 근데 어깨 운동 후면 할 때도 근데 풀업 풀업도 하거든요. 바을좀 넓게 잡고 가슴을 들고 팔꿈치 팔꿈치만 내리는 거야. 여기 보면 후면 후면, 후면 삼각근 있는데로만 자극을 계속 줘. 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당기는 거라고? 팔꿈치로. 팔꿈치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응. 지금 응. 보면 후면 삼각근에 자극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씨. 아 이렇게 더 올라가. 조만더 올라가. 아씨. 아, 아, 팔꿈치, 이렇게 팔꿈치가 더 바깥으로 벌어지는. 이게 팔꿈치가 계속 바깥으로 빠져야 돼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팔꿈치를 누르면은 후면 삼각근에 자항이 되게 많이 오케이 어. 그 사실 광배를 쓰이는 운동은 운동이긴 한데 주로 그렇죠. 운동이 쓰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르드배치프레스를 삼두 운동 자극 느끼게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을 받는 어. 거서 네. <웃음>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이렇게 하니까 다르구나. 스윙 마신. 오주놈미야 시온. 스윙 마신. 스니스 이팔고 처음 해본 저거 저거랑. 저번 해봤고 그리고 선피로 후에 프로블 후면 삼각근 자극을 주기 위한 운동 을근 처음 해봤는데 확실히 확실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저는 뭐. 그 그래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도를 많이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형님이 프레스 같은 거는 뭐 헬스장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고 사실 뭐 저렇게 선 피로 주고 프레스 하는 거는 다 아니까 많이 크로스핏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느낌 잘안 드는 약간 그런, 그 어,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나서 좋아. 차고에 있는 그 미국인 차고. 예, 그렇죠. 그런 느낌 잘하진 지나서 오, 이지세요지마이지마다이나 하지 마세요. 오, 지이트 하지 마세 오, 쟤이요 오, 이지 오, 하지